2025년 곧 초보령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병장수의 시대,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도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다양한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이웃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사람 중심 서비스를 통해 일상 회복을 돕는 생활 밀착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혼자 살거나 몸이 아파 돌봄이 필요한 분, 장기 입원 후 퇴원한 분, 시설에서 퇴소한 분, 병원이나 생활시설에 입수할 가능성이 큰 분들을 우선 지원합니다. 모두가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챙기며 부평에서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도와드립니다. 가사, 일상, 건강관리를 위해 최대 6개월간 월 20시간씩 전문가가 직접 이웃들의 집을 방문하는 돌봄 틈새 제로 서비스 혼자 생활하며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요양보호사가 병원 등꼭 필요한 외출을 함께 동행해드리는 이동 지원 사업 중증, 만성질환 등으로 식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분들에게 한 끼에 맞춤형 음식과 안부까지 챙겨드리는 제가 돌봄 가구 영양죽 지원 사업 홀로 사시는 어르신의 안정과 일상을 살피는 똑똑한 스마트 토이봇 효돌이 지원 사업, 한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를 받으리는 어르신 한방주치의 사업과,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직접 집으로 방문, 진료, 처치 등을 해드리는 팀 기반 방문의료 사업,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좀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를 설치 지원하는 착한 집 만들기 사업까지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이렇듯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때 에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고민이라면 거주지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요건 심사 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빈틈없이 챙기는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챙김을 부평구가 구민과 함께합니다.